2020년 5월, 새로운 우주시대를 알리는 역사적인 우주선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이자 억만장자, 천재공학자 바람둥이 등 많은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엘론 머스크의 우주여행 프로젝트인 스페이스X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는 전기차의 대표격으로 상징되는 테슬라 모터스의 최고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1971년 태생, 남아공 출신의 엘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은 심한 괴롭힘을 받은 왕따 시절을 보내고 90년대는 미국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일 것이라 판단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정착할 것을 목표로 삼는데요. 그는 1995년 24살의 나이로 재료과학 박사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으며 이틀만에 학교를 자퇴합니다. 머스크는 원래 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있었으나 1999년에는 엑스닷컴으로 두 번째 창업을 하고 1년 만에 이메일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을 인수합병하게 됩니다. 엑스닷컴을 설립한 지 3년 만에 앨런 머스크는 페이팔을 이베이에 1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8천억에 매각하여 또한번 돌풍을 일으켰던 그는 이제 우주라는 공간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앨런 머스크의 다음 도전은 우주 로켓을 쏘아 올려 우주 공간으로의 진출이었습니다. 단순히 로켓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저가형 우주여행과 화성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화성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는데요. 이는 가까운 미래에 만약 인공지능이 지구를 장악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백업 플랜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주 진출 생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는 2002년 6월 자신의 세 번째 창업 기업인 스페이스X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많은 시행착오와 발사 실패가 있었으나 결국 2020년 5월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한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인 크루 드래곤 발사에 성공합니다. 이날 전 세계 언론들은 억만장자인 에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개인 로켓 회사인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 스가 나사의 국제 우주정거장에 두 명의 우주비행사를 인도했다는 기사를 쏟아냈죠. 우주선 크루 드래곤의 베테남 우주비행사인 로버트 뱅켄과 더블러스 헐리는 19시간 동안의 우주여행을 무사히 마쳤으며 크루 드래곤은 매끄러운 운송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수화 올린 크루 드래곤은 인류가 만든 아홉 번째 유인 우주선인데요. 또한 세계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선이라는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상업적인 우주비행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엘런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처럼 화성으로의 인류 이전 계획에 한 발짝 다가간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었죠. 이 같은 엘론 머스크의 우주비행 성공 이전에는 우주 진출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 한 개인이 구상을 하기에는 그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할수 있었죠. 본격적으로 인류가 우주로의 도전을 시작한 것은 미국과 소련 사이 총성 없는 전쟁 상황이었던 2차 대전 이후 미소냉전 시기였는데요. 시대는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은 냉전시대에 돌입하여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두드러진 것은 바로 우주개척이었죠.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은 서로 상대국보다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펼쳤습니다. 결국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었죠. 소련은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유리 가가린는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되어 보스토크 1호에 탑승한 채로 우주비행에 성공했으며 낙하산을 타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였죠. 유리가가리는 항공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상관학교에서 조종사의 꿈을 키우던 청년으로 1959년 우주비행사 모집에 지원했는데요. 높은 중력을 견디는 훈련과 소리와 빛이 없는 곳에서 버티는 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모두 이겨내고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에 탑승하게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가가린이 탑승한 보스토크 1호는 301km 상공에서 시속 1만8 0마일의 속도로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우주비행에 성공했고, 이후 낙하산을 타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한 유리가가린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된 것이죠. 당시 소련에서는 자본주의인 미국과 대치하는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를 선발할 때는 어김없이 정치적 입김이 불었습니다. 물론 가가린의 기량 및 능력이 우주비행에 적합하긴 했지만 다른 후보자들을 밀어내는 데 있어서는 가가린의 출신 성분이 유리한 점을 받기도 했죠. 유리 가가린의 출신은 평민 출신 노동자 집안으로 이는 소련이 공산주의 체제를 내세우며 세계 최초의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는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기에 안성맞춤이기도 했습니다. 소련이 먼저 우주로 인간을 보냈다는 사실은 미국의 자존심을 긁게 되는데요. 이에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미국은 단지 우주비행만 할뿐 아니라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켰다가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69년 7월 16일, 미국은 드디어 아폴로 11호 발사에 성공하는데요. 자본주의의 성공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당시 돈으로 약 250억 달러, 현재 한화가치로 무려 100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이 우주선에는 대장 닐 암스트롱과 대원 버즈홀드린 마이클 콜린스가 함께 탑승했죠. 그리고 이세명의 대원이 탄 아폴로 11호는 보스토크 1호와 달리 전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했고 이 역사적인 장면은 전 세계 텔레비전 생중계로 방송되었습니다. 아폴로 11호 시절의 컴퓨터는 1960년대 후반 컴퓨터로 현재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보다도 그 성능이 훨씬 못 미쳤는데요.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 공간을 며칠이나 돌아서 결국 달 착륙에 성공하게 되었죠. 아폴로 11호는 지구를 떠난 지총 4일 13시간 24분 20초 만인 1969년 7월 20일 오후 10시 56분 20초에 최초로 달에 도착하였고, 곧이어 우주선에 타고 있던 닐 암스트롱이 마침내 달 표면에 인류 사상 최초의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닐 암스트롱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교에서 항공기관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전투비행사가 되어 국가를 위해 활약하다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의달 탐사 계획에 참여하여 마침내 우주비행사가 된 것이죠. 달 착륙을 다녀온 이후, 닐 암스트롱은 미국 신시네티 대학에서 공학 교수로 재직하는 등 꾸준히 우주개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오늘은 앨런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과 우주 진출을 둘러싼 우주전쟁의 서막이라 할수 있는 소련 미국의 우주 탐사 역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